그러니까, 그 경전일, 바로 제가 인용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4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어느날 생문이라고 하는 바라문이 부치니까 물었다. 무엇을 일체라 합니까? 부치께서 말씀하셨다. 일체란 12입체이니, 뭐, 안색, 이성, 비향, 설미, 신촉, 의법, 그것이 바로 일체다. 그러니까 생문이라고 바라문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을 입성을 듣고 나서 참 기가 찼겠죠. 상식적생각해서 그게 뭐 일체입니까?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진짜 일체의 근원으로서 뭔가 이런 존재를 나는 어쨌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초월이 아니죠. 그죠 눈은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읽어보죠. 그러나 만약 이것이 일체가 아니니 사문고타마가 설한 일체를 버리고 또 다른 일체를 나는 주장하겠다라고 네가 말한 것 같으면 그것은 다만 말일 뿐 물어도 알지 못하고, 의혹만 증가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알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요. 알매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알면 뭡니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비유로서,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비유로서 쓰는 것이 이른바 토각, 구모, 거북털, 토끼뿔, 뭐 이거는 뒤에 뭐 후세, 후세불교에서이 쓰는 말이죠 토끼뿔, 거북의 털, 뭐 까마귀 이빨 충분히 상상으로서는 가능하죠 그건, 그건 현실적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토끼뿔에 대해서 요즘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합성시켜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나 토끼뿔에 대해서 논의의 논의 수많은 논의 아무리 정치하고 정교한 논리적인 논식을 세워가지고 논의 아무리 해본들 그건 다 실때문에 말장난인 거예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절대적 이것은 다만 말의 대상일. 물어도 토끼뿔에서 자꾸 물을 수가 있죠. 아까 그 무슨 오차차라는 과일, 그게 뭔데? 하 맛있다. 도대체 어떤 것이 맛있는 건데 사과보다 좀더 맛있다. 좀더 맛있다는 것이 뭔뭐 뜻인데? 자꾸 대답을 할수 있지만서도 겠 그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뭐그 설명을 쭉 보시고요. 음, 이제 뭐 이제 아니 무엇이냐, 색이 무엇이냐, 이가 무엇이냐, 그건 뭐. 그냥 좀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모자라겠어요뭐 이제 여러가지로 초기 불교 전공하시는 분들은 십이 입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얘기하겠는데 어쨌든 인식의 세계를 구성하는 조건들 인식의 조건들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인식이 시각의 세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귀 없으면은 청각의 세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더 이야기를 확장시키면은 눈 우리는 그걸 안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안, 아니, 한 번도 같이 쓸까요? 아, 근자만 한자로 쓰겠습니다. 근. 뿌리근자인데, 이 참, 이 말, 이란 것이 사, 사유를 지배하고, 이 불교가 사실은 대개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번역이 됐고 말아 즉,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그이 신역, 그 현장 스님, 선임, 현장 스님은 당나라 초기 스님 아닙니까? 그때 다 불교 용어가 이미 정착되었죠 근데 그때 말이 사실은 지금부터 1400년 전 1600년 전의 말입니다 제가 뭐 서양에서 공부나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서양 사람들이 자신나라 뭐이 언어가 어느, 있었던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1600년 전의 말을 갖다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불교, 우리는 불교신자든 불교학자든 선임이든 그 1600년 전의 말을 만들대 하거든요 육안건 이거 죽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천육백년 전의 말입니다 눈의 뿌리 이런 뜻입니까? 그는 이제 뭐 인드리아라 러는데 이때 그는 뿌리란 물론 뿌리 그때 그 스님들이 왜 천육백년에 왜그 스님들이 인드리아라고 하는 것은 인드리아라 인드리아 맞죠? 인드리아라 인드리아 인들에는 인드리아라고 하는 신이 있고 내정 그 번개 신입니다. 가장 힘이 세고, 사실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 코끼리를 타고 다닙니다. 뭐, 그래서 신, 뭔가 신은 신의 세계를 갖는다? 아, 눈은 눈의 세계를 갖는다? 눈의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귀의 세계와는 다른 눈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마 눈을 갑시다. 눈. 태어나서 내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거울을 통해 보면 보이지만, 거울을 통해 있는 눈은 제 눈이 아닙니다. 허상이죠. 진짜 눈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눈이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데 눈이 우 있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달마 불교 혹은 초기 불교는 절대 선문답식의 물음은 없습니다 오로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눈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는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눈이 있는 걸 압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눈에, 눈은 사실 우리가 눈 그러면은 뭐 이렇게 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서도 사실 여기 아니라 눈의 이거는 근이라고 하는 말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기능을 말합니다. 눈의 기능을 말합니다. 기능, 작용. 그런데 요즘도 그래사람이거뭐또제어를때 보니까 뭐 당달 봉사라 그 말이 아십니까? 당달봉사? <놀람> 당달 봉사, <놀람> 당달 봉사. 눈은 멀쩡 히 있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즘도 뭐 하, 눈이 너무 나빠 가지고 말이죠. 뭐 영점 뭐 영영 콤마이 뭐 눈은 멀쩡 히 있는데 앞이 안 보여. 그 사람은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은 있지만서도 눈 물질적인 이런 눈, 형태적인 눈은 있지만서도 시각 작용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사람한테 시각의 세계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시각의 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드러난 것을 막부진근이라고뒤 나오는데요. 진짜만 안근그 이락한 것은 불께서 그이란말때 가면 전부 다 기능을 말합니다. 기능. 뒤에 나오는 이런 거죠. 신근. 신근요. 이거는 일단 깨달음학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인데, 신근하면 마음을 맑게 하는 기능입니다. 뭐, 공능이라 하기라고 불교기죠? 옛날용어로는공능 뭐, 영어로는 펑션입니다 어쨌든, 눈. 눈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뭔가 배능이 있어야 볼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봉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떡이라 이만히 칩시다. 지금도봉사예요금덩어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금덩어리에 대해서 색은 대상이죠 대상은 반드시 보여져야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불교에서는요 보여질 때 비로소 존재하고 눈은 볼때 비로소 존재하고 이해해면 이거는 뭐저 중론 저 용수의 무슨 이게 무슨, 무슨 연기설이죠 능소연기설 연기설 어쨌든 눈은 색과 색은 눈과 서로 관계, 절대적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이 불교에서는,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인데, 어떤 마음이죠. 아니, 비을신의 마음 그 자체로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마음이 단독적으로 존재 못한단 말이죠. 눈도요, 사실은 눈에, 아무죠 사실 눈은 아니죠. 눈의 기능이죠. 눈의 기능은 단독적으로 존재 못합니다. 눈은 보는 것인데,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요, 우리 허니, 마음, 그러면은, 그야말로, 뒤에 오면 오로지 일체의 유심조. 일체의 유심조니까, 일체란 무엇이냐. 주관이든, 객관이든,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유심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아래아식이든 열애장이든,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일심. 하나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다른 건, 그야말로, 대단히 초월적인 마음. 이다 근데이 시대 불교는요 초기 불교와 아비다나마 불교 부산에서 마음은 절대로 마음 자체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과 조건 바로 눈과 색이 있어야 피로서 마음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물론 부품처럼 있는 겁니다 뭐랄까요? 아까도 바퀴 아까 바퀴요? 엔진도 좋고 바퀴 바퀴는 바퀴 자체로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퀴는 바퀴 자체가, 이거 뭐 제가 이거 마분지에다가 바퀴를 잘 그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 어, 바퀴 여기 있으면 선물 주면 그바 받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면요? 바퀴는 바퀴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퀴의 작용은 뭡니까? 구불러야 됩니다. 구불러, 실제적으로 구불러 가야 돼. 런데 바퀴가 구불러 가기 위해서는요, 바퀴는 지원차 구불러 가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철학과는 전체 속에 들어 관계해야 비로소 박히는 구부을갈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의식도 마음도 자체로서는 나타날 수가 없고 반드시 눈과 대상의 관계해야 비로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눈의근간 의식이라 해서 안식이라 하죠 요즘 말로 하면 시의식입니다 뒤에 나온대요 그럴 때 안을 안거는 눈의 근거가 됩니다 눈에 근거가 돼요 아니 안식은 아는 아, 안은 안식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그래서 이걸 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의라 그러죠 소의 안식의 근거가 의는 의지죠 근거가 되어지는 것 이것은 색은 조건이 되어집니다 조건 색이 없으면 안식이 못 일어납니다 안식은 반드시 안과 색을 인과 연으로 삼아서 일어납니다 이런 말 암경에서 보면 한2 0 0지 200개 경이 넘을 겁니다. 고것만살라고 있는 것이. 안식은 안을 인으로, 색을 연으로, 혹은 안과 색을 인과 연으로 삼아 안식이 일어난다. 이걸 소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 그, 뭐, 경을 보시든 논을 보시든 소이란 말로 하면 무조건 육건입니다. 소연이란 말로 하면 무조건 육경입니다. 요걸 육, 육식, 육건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걸 육경이라 하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 일반 사람들은 사실 경이라는 말잘 모르죠. 경계. 바로 대상, 어버셰 대상입니다. 이건 육건이고, 어떻든 안식. 뭐, 이식, 비식, 설식, 의식. 뭐,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이건 육신하죠. 육식, 육건. 이것은 바로 인식, 이 바로 인식의 토대입니다. 인식의 토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의식의 토대일 수도 있고요. 의식, 이거 전부 다 사실 안식, 이식, 비식. 같은 의식입니다. 의식이지만서도 그 소의와 소연이 다르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봉사, 눈 없는 사람들은 안식의 세계가 없습니다. 귀 없는 사람은 요 청각의 세계가 없죠? 없습니다. 각각의 세계입니다. 각각의 세계. 눈의 세계, 세계의 세계, 안식의 세계. 이렇게 말씀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전부 다 사실은 인식 혹은 의식의 토대입니다. 의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만 해요. 무슨, 이해되십니까? 토대, 조건,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식의, 인식의 토대라는데, 토대, 혹은 각각의 세계, 그래서 계란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뭐, 육건, 육경, 육식, 삼육십팔, 십팔개, 열여덟 가지 십팔개. 계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다투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다투. 토대란 말입니다. 토대. 기반. 혹은 뭐 종류, 혹은 뭐, 광산에는 있 금, 은, 동, 이랬으면은, 금의 종류, 각각의 종류, 각각의 세개 그걸 계략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우리가 보통 불성, 뒤에 후세, 이제, 대성 열의경에서 대성 열반경에서 불성, 그러면 또 다른 말로 뭐, 불계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불타가 될수 있는 토대,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18개, 인식의 토대입니다. 아니면 세개의 토대입니다. 18개.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방식이 구구한데 후세오면은 왜 하나만 설라지1 2이도설라고 결국 이 의가 의가 이건 뭐 후세오 참 그럼 뭐 안식은 뭐고 의식 이 식이죠 육식 육식의 의식과 육근의 의근은 뭐가 차이나느냐뭐 이런 문제는 디아베나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논의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뭐, 정확성이라니까, 논리성에 의해서 그냥, 막, 안색, 안식, 이성, 의식, 의법. 아, 법! 이때 법은 뭘까요? 색은 소리는, 성은 소리되고 그죠? 아니, 이 색, 성, 향. 향은 뭐, 향기고. 미, 마시고. 촉. 촉은 뭐, 거칠다, 끄럽다, 뭐, 이거고. 법. 법은 뭘까요? 의건이 대상으로 삼는 법은 뭘까요? 우리 마음이 뭘 대상으로 삼습니까 이거 요거? 책이다 이거는 좀 눈이네요 눈으로 보죠 글자도 눈으로 보네요 본다고 하는 것을 눈이 보는가? 의식이 보는가? 그사람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토론합니다 도대체 음? 음? 만약에 노란색, 노란색을 보는 것은 눈인가 의식인가 안식인가 어쨌든 막 간단하게 이 법은 법의 이때 법은 사실은 아까 다르마하고또또 또 다른 종류에요. 어근의 대상으로서 법은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아, 말의 소리는 귀가 듣죠. 말의 의미입니다. 의미. 말의 의미. 어, 불교에서 그냥 증어를 하기도 하고, 증어증어증어라고는 말이 나오는데. 증어 촉, 증어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8개 12초 18개 요것은 한번 볼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음. 안도 쭉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색도 쭉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찰나 찰나 사실은 새로운 안이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뭘 예를 들까요? 제가 일반 저 세간에서는 예를 들게 굉장히 많은데 스님들이라서 예를 들게 참그러네 그냥 일반 세간에 만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 막 시장에 왔다가, 시장에 왔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에 나갔다가무 멋있는 옷을 봤다 합시다. 멋있는 옷을 봤어요. 일단 멋있는 옷을, 아니죠. 일단 옷을 봐야 멋있죠. ,이. 멋있는 옷입니까? 뭐, 옷을 봐서 멋있습니까? 일단 보려면 그 사람이 봉사했다면 멋있는 옷못 봅니다. 아예 멋있는 시장이 없었다, 안 걸렸다면은 또그 인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진짜 딱 봤어요. 본 순간, 크지저 멋있다. 그것이 보기 위해서는 이 삼자가 반드시 관계를 해야 됩니다. 이 중에 뭐라도요, 결여되면은 물론 시각이 세계인데요, 결여되면은그 세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실감이 안 나네, 그 이야기는요. 옷에 대한 이야기는. 어, 어떤 남녀가, 이제 한 미혼의 남녀가, 이제 뭐 선을 본다 칩어서그 이야기를 했네, 선. 선을 보는데, 이제 뭐, 요즘이야 사진도 있고 다 이제 봐도 되지만서 큰, 뭐 옛날에, 만약 선을 보는데, 그야말로 이름도 몰라어 아무도 몰라요. 런데 막연하게, 오늘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4시에 보는데, 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야, 멋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어떤 멋있는 사람 전부 다 나름대로의 뭔가 이상적인 상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른바 이상적인 이상향이라고 수 있을 거예요 이상향 뭔가 이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상향은 어떤 것일까요 이상향이라고 하면 되게 이럴 겁니다 어쨌든 어떤 여자든 남자든 그 사람이 옆에서 봤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점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좋고 좋은 거예요 키도 크고 또뭐 해야 됩니까 돈도 많고, 잘 생겼고, 머리도 똑똑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피부도 좋고, 하여튼 좋고 좋은 것. 그게 총체가 바로 이상형입니다. 아까 과일도 똑같습니다. 신, 여호와 좋고 좋은 이입니다. 브라, 아, 저쪽에 저 뭐죠? 프라톤이 어, 말한 이데아, 선의 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사실 없죠. 현실을 찾아보거니다 이미 현실에서는 이 현실의 속에 있으면 이상 아닙니다. 어쨌든, 막, 넷이 만나게 했는데 나가보니까 그 사람이 안 나왔다. 뭔가 새로운 세계에 일어났지 않습니다. 어쨌든, 만남의 첫순간, 이 삼자가, 그죠? 관계를 해야 되죠?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건 뭐, 뜻이 대단히 복잡한데요. 그냥 촉이라 합시다. 접촉이라 합시다. 삼자의 관계. 첫번째 관계. 촉. 접촉이라 합시다. 그래서, 아비다나 불교에서는, 오로지, 아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구사로는 첫번째가 개품, 금품이라 했죠. 그건 일단 총론인데, 개품에서는 제법 분별, 금품에서는 기능, 아까 말한 용, 공능, 작용, 그걸 따지는데, 기능에서는, 아니, 그 개품에서는 오로지 그 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촉, 촉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 삼사입니다. 세 가지의 화합을 촉이라 한다. 그래서 바로 뭐 삼사, 화합, 촉이다. 그럽니다. 어쨌든 그 어떤 사람이 선을 받았으니 선을 보는 첫 순간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남자든 여자든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딱첫 순간 만남의 첫 순간이 어쨌든 초기죠 촉한 그 순간 뭐가 생각날까요? 아직까지 말라 해봤으니까 그죠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특징도 모르죠 아니면 아까 시장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옷을 받다 멋있다 아, 그렇습니다. 첫순간, 그 옷이 색깔이 무엇이고 생각나는? 일단, 멋있다? 제가 답하고, 제가 답하겠네요. 수. 수입니다. 그게 수. 수가 하는 것은, 뭐, 받아들였다는 뜻인데요. 영납. 바로, 구설에서 정의는 영납. 어, 그씹입니다 받아들였다는 것. 무엇을 받아들인 것인가?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수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다만, 한번 보세요. 첫순간 딱, 다른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죠? 이제는, 이제, 스하고 제하고, 이제, 만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아, 뭐, 그놈이 그러면 인상도 좀 떠오를 것이고, 그러지마서도딱 첫순간.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으로서, 야, 저 사람 생각보다는 뭐 잘생기 있네. 아, 뭐 생기 있네. 그죠? 키가 어떤 네저던네 뭐, 저렇게네, 저렇게네. 그건 좀더 자신이 갖고 있는 관념으로서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죠? 만남의 첫순간. 이야, 멋있다. 라고 게기겠습니다멋있다 혹은, 에이씨, 에이, 에이 별로다. 아니면은, 에이, 막, 그저 그렇다.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좋다? 그걸 선에 좋습니다. 야 와. 좋다. 선. 락이라도, 보통 경제에서는 락이라고 하죠. 락. 또 뭐가 있습니까? 나쁘다. 싫다. 에이, 뭐 저렇게 생겼어. 뭐, 오. 해도 좋고요. 서, 악이 아니고 오. 싫다. 싫을 오. 해도 좋고. 고 해도 좋다 아니면 뭐불고불락 해도 좋습니다. 바로 수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낙수, 고수, 불고불락수 그런 다음에 이제 뭐좀 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성이 무엇이며, 고양이 무엇이며, 취미가 무엇이면 또뭐그 타의 뭐그 사상에 대해서도 뭐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도 뭐 이렇다 묻겠습니까, 그죠? 묻고.